이겁니다. 어 갑자기 예 이게 무슨 사진인가 싶으실 텐데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 밑에 역대급 카니발 가족이라는 내용인데요. 어, 저는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어 무슨 일이냐면 자 강원도 고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 고성 하면 굉장히 좋은 동네죠. 제가 그 강원도 쪽 자주 가는데 어, 바닷가가 참 좋아요. 근데 밑쪽으로 가면 이게 왜 강릉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관광지잖아요. 관광. 예, 네, 그리고 그거보다 좀 위에 이제 속초. 속초도 관광지죠. 그리고 이제 강릉이랑 속초 사이쯤에 양양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요즘 좀 서핑으로 서핑 성지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또 많아요. 다 관광지에요. 그 이제 속초 위쪽으로 가면, 이요 고성 있잖아요. 고성의 장점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아직 고진넉함네 고성 이제 고진넉함이좀 있죠. 너무 붐비진 않고, 뭐 앞으로 좀더 이제 붐비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성이 참 좋은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이 고성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딸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조용히 조용한 데서 공부하고 있을 아이가 전화가 오니까 무슨 일인가 했겠죠. 근데 예, 겁에 질렸죠 겁에 질린 목소리 예.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집에 누군가 침입을 한것 같다 아. 이게 무섭죠 예. 고성의 조용한 시골집에서 혼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가 집에 침입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게 무슨 소리야 하거든요 이게 외국이면 또 모르는데 한국은 사실 이렇게 남의 집에 침입하고 이런 게잘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 혼자 어 여자분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 이거 그냥 딱 전화만 받고도 어 이거 무슨 일이야? 어 위험한데? 이거 겁나는데? 무서운 상황인데?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CCTV를 돌려봅니다 에이 설마! 어 그랬더니 CCTV를 확인했더니 자 아버지가 이제 가서 한 거죠 모자 쓴 남자가 아 어, 현관문에 무단 현관문을 열고 이제 무단 침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관문이 있는 그냥 집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공부하면서 사는 집이 예, 집에 갑자기 모자 쓴 남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예 화장실을 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어떤 경우 어,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그냥 어, 노상 화장실처럼 보일 경우 착각할 수 있죠. 어, 에, 그래요. 이거, 이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그냥 집 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해해 줄수 있는 한 가지 상황, 예. 급, 예. <웃음> 사실 이급 액수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글을 올리신 예. 그분이 그글 내용에서 진짜 하다못해 이거라면 그래도 이해는 할수 있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신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정말 이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또 얘기할 수 없는 게 왜냐? 아니, 만약에 정말 진짜 급 이거여서 너무 급해서 정말 이거는 그냥 내가 차라리 내가 무단 침입죄로 깜빵을 가더라도 일단은 응을 내가 내가 싸겠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아, 뭐, 그래요. 그래. 정말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뭐 처벌을 하더라도 하여간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는 될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경찰들도 급X는 과속을 도와준다 <웃음> 이게 이게 그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급X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과속을 했대 이건 어쩔 수 없다 과속을 하는데 경찰차가 이게 바로 옆에서 무슨 일이냐 이거 막 쫓아와 가지고. 그래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에스코트 해 주겠다. <웃음>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서 응을 할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 줬다라는 옛날에 그 인터넷상에 돌던 썰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욕 안경 쓴 남자와 아이들이 욕실에 들어가 샤워를 했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이거는 무단 침입이고요. 네. 무단 침입이고 어아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불가죠.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네. 그냥 말 그대로 범죄. 범죄 행위죠. 네. 어... 이게 이게 법적으로 그냥 범죄 행위 거기에다가 심정적으로는 또 혼자 공부하고 있는 이제 딸이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느껴질 그런 어떤 피해나 공포 이런 건더 컸겠죠. 여하튼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안경 쓴 남자 아이들이 욕실 들어가 샤워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경우에 이제 정말 걱정되는 게 아이들. 대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죠? 대체... 이게 도대체 뭘 배울까? 너무 걱정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아니 갑자기 아이들하고 같이 가다가 씻고 뭐 아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씻고 하고 싶었을 수 있죠. 근데 야 여기 빈 집인데 뭐 아니면 여기 이제 사람이 없는데 그냥 샤워하자 우리 찝찝하니까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아니에요. 아 근데 뭐아빠인지 삼촌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뭐 어른 어르신, 어 이렇게 아무데나 우리의 폴폴티,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남의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샤워해도 됩니까, 어르신? 그랬을 때, 어, 아뭐 어때, 아 그냥 뭐 씻기만 하는 건데 가자. 그러면 이걸 배운 아이들은 예 어떤 사유 재산이라든지 남의 것, 타인의 것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제대로 못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로 끝이면 또... 아, 이걸로 이걸로 끝이어도 황당한데 차에 들어가서 차에 있던 쓰레기를 모았대요. 그리고 이집 앞에 투척을 했답니다. 심지어 마시다 만 아메리카노를 버리고 왔대요 와... 진짜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 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저는 좀... 상식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저는 걱정되는 게 그게 그들로 끝나야 되는데 그거를 또 아이들이 보면서 아 이래도 되나라는 인식을 가졌을 때 아, 저는 그것도 걱정인 거예요 그것도 제가 설악산을간적 있죠 설악산 그래서 설악산에 이제 울산바위 여러분들 울산바위 울산바위가 왜 울산바위인지는 아시나요 그 저도 몰랐는데 이게 바람 때문에 울산바위 근처로 가면요 우는 소리가 나요 어저 이거 이 소리 듣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울산바위가 이렇게 설악산에 울산바위가 무슨 장벽처럼 약간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바람이 거기에서 이제 부니까 이 바람하고 울산바위하고 이렇게 예. 뭐 부딪혀서인지 뭐 아니면 거기서 바람이 세게 흘러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거기에서 소리가 우하는 그런 우는 소리 나거든요. 예 그래서 울산바위라고 해요. 저는 이 울산바위 올라가는데 아 여기 토나움예 생각보다 어려워요 힘듭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 뭘 봤냐면 진짜 놀랐던 게한 3시... 아니야 한 2시간쯤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요때쯤이 이제 한창 오르막길 계속되는 네, 힘든 구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었냐 스타벅스 어, 제가 어, 스타벅스를 자주 가는 사람으로서 명확하게 봤는데 이거 아 그란데 사이즈 아메리카노 네, 컵이 놓여있는거야 이거 컵만 놓여있으면 뭐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컵만 놓여있으면 좀 그래도 어떻게 누군가가 집어서라도 가겠지만 예, 아메리카노 담겨있음 예. 이거는 도 대체 마시다가 너무 힘들어 이걸 들고 울산바위로 올랐다는 것도 되게 대단한데 오르고 있는 중에 마시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놓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먹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거기에 아메리카노간 3분의 2반 정도 있는 거를 컵을 놓고 왔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만약에 진짜 비어있으면 그냥 주워서라도 가져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버려야지. 근데 왜 그런 거있잖아 한국 사람들 특유의 남의 거잘안 만지잖아요. 이게 또 들어 있으니까 야, 이거를 이게 나, 나중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마시겠다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이거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놓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거기다 버린 분이셨다라면 아좀 아메리카노를 다 마시던 아니면 하다못해 진짜 아 근데 커피를 또 산에 그냥 버리는 것도 안 되나 아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어 저는 이 분이 나중에 내려오면서 꼭 자기 거를 가지고 어 가셔서 버리셨기를 빕니다 왜냐면 저희가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그대로 있었어요 어 그리고 그거는 음 저희도 놔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발 버려 주셨길 빕는데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은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거기에 버리셨다라면 그거는 노구시죠, 정말. 그런 분들 꽤 있다. 자, 어, 이런 것처럼 이거 보시면 야, 이게 아메리카노 버리고 갔다. 이거 진짜 우리가 어, 그래요. 기본적인 매너를 아직도 안 지키는 사람들 많음. 근데, 여기에 더해서, 범죄자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어, 꽤 있음. 예. 네. 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범죄 없는, 아예,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회라는 건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범죄라는 인식을 못하고, 아, 뭐, 빈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그랬으면 좋겠고, 인식이 조금 더, 예, 현진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자, 이, 그, 이 글은 사실 그 온라인 사이트에, 어, 직접 겪으신 분이 올려가지고 이제 화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론 보도도 꽤 됐고요. 그래서 그 분이 올리신 아버지시죠. 그 매체와 인터뷰하는 중에 무단침 패턴 가족이 찾아왔대요. 이것도 무섭지 않아요? 갑자기 찾아오는 건 정말 무섭죠. 네, 근데 어,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있었겠죠 카메라 보고 놀라서 사라졌대요 네. 자, 그리고 나서 또 찾아왔는데 이때는 가족이 집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옆 가게에 가서 가족이 어디 갔는지를 또 물어봤대요 근데 이옆 가게가 삼촌이 하시는 데라고 하는데 그 가게에 삼촌이 화를 내자 또 사라졌대요 이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결론은 계속 에, 결론 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 에, 법적으로 절차 잘 돼,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 뭐 대충 합의 보고 끝내겠다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분이 에, 범죄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긴 한데 저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서움 에, 그러니까 혹여나 죄값을 치르고 나서도 해코지 할까봐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무섭기도 하고. 왜냐면 사실 기본적인 우리가 상식으로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혹시 이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고 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은 이게 과연 이 일로 그냥 끝날지가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어, 그냥 예, 법적인 처벌 잘 받고 죄값 치르고 잘못됐다는 거 인식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특히 아이들 어 아이들이 이 일로 음 아, 이 일로 아, 이런 게 잘못됐구나 그냥 어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음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이들은 이런 일 때문에 뭐 처벌을 받는다든지 아니 혹은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예 어른의 실수는 어른의 실수로 끝내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어른의 죄는 어른의 죄로 끝내버리면 되죠 예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걱정되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예 가장 안전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위험은 존재하죠 예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나 또라이도 있고 사이코도 있고 어느 나라나 범죄가 여전히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위험은 어디에나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걱정이 됩니다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분들도 잘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